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엔지니어 이수비입니다. 오늘도 리뷰를 위해서 강승희 감독님 모시고 소니 코리아에 나와 있습니다. 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음... <웃음> <깜짝이야>. 아... <웃음> 네. 아, 안녕하십니까. 또 뵙겠습니다. 네, 아 자주 해니까 너무 좋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 USB 케이블이라든가 네. 오디오 케이블이라든가 네. 오디오계 논란의 소지들이 굉장히 많아요. 차고 넘치죠. 그렇죠. 네. 그리고 그거를 하나 하나 열 때마다 네. 사람이 몇명막 잡빠져 나가는 그런 상황이 <웃음> 이렇게 벌어지기도 하는데 네, 많이 잡빠져 나갑니다. 네, 그렇죠. 네. 저희도 한번 살짝 네. 네, 재미삼아, 네, 재미삼아 네. 오늘 이제 소개해드릴 제품은 <웃음> 바로 이겁니다. 조그맣죠 네, 잘 보이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접점 네. 개선제. 네, 컨택트 이넨서 마법의액제 케이블이나 이런 거 단자들 특히 뭐 헤드폰 단자도 괜찮고요 그다음에 뭐 오디오 케이블 단자 네, 뭐 그냥 전기가 통하는 모든 <웃음> 곳네 <웃음> 전기가 통하는 모든 곳에 그냥 도포하는 순간 <웃음> 네, 좋아진다 좋아진다 이넨서 한다라는 이거 어디서 구하셨나요? 전 이제 그국내 네. 그냥 쇼핑몰에서 샀습니다 아, 쇼핑몰에서? 네네. 네, 그 제가 이제 이산지그 네. 1년 가까이 된것 같아요 아 1년이요? 네. 네. 네. 근데 아직까지 한 번도 안 샀어요 <웃음> 그의겐직슨 어뭐 굳이 이걸 해서 샀지만 네. 해볼 여력도 없었고 <웃음> <웃음> 귀찮아 이거 딴거 커넥터 바꾸기도 저도 의아해서 사보긴 했어요 그냥 한번 사보신 네, 거죠? 그냥 한 아. 그냥 사봤어 네. 설마 이게 효과가 설마 있을까? 있을까? 네. 그리고 뭐 가격이 그렇게 뭐 비싼 편은 아니요뭐 무리된 정도는 아니에요 네. 찾아보니까 뭐한 병에 한 10만 원 정도? <웃음> 뭐 네, 네. 가격으로 그래서 지난번에 음. 이제 우리 찍, 방송을 찍다가 네. 그냥 재미삼아 나왔던 제품이었는데, 네, 그 우연히 그냥 하게 됐죠. 저도 평소에 좀 궁금했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실험을 한번 하게 됐습니다. 지금 이 촬영을 하기 바로 직전에 저희가 이 시스템 중에 선 하나에 용액을 도포를 했고요. 이 네. 낸선은 그냥 쉽게 어, 이렇게 열면 이렇게 브러시 형태로 돼 있습니다. 이렇게 네. 네. 이제 붓, 예, 네, 붓이 이렇게 돼 있어가지고 이걸 콕 찍어서 단자에, 네, 단자에다가 살짝 바르기만 하면 돼요. 그냥 뭐 매뉴얼에도 굉장히 얇게 도포해라 음, 음. 라고 이렇게 써있고 이 인헨서의 원리는 오래된 단자에 묻어있는 그 부식물들 단자가 어쨌든 금속이다 보니까 이 네. 세월이 지나면 은그 공기 중에 있는 뭐 음. 산소, 황에 네. 의해서 산화 작용이 네. 이제 일어나게 돼서 이게 약간 피막처럼 이게 코팅 되듯이 생기나 봐요 음. 이 얇은 필름을 어, 제거를 해준다 단순히 그거를 제거만 해주는 게 아니라 네. 이 안에 이제 얇은, 에멀전, 이 안에 얇은 입자 상태로 된 음. 금속물이 들어가 있는데, 네네. 제품 종류가 있어요. 근데 이 제품은 이제 금하고 은이 같이 섞여 있는 거고, 아, 네. 금만 있는 것도 있고, 음, 은만 있는 것도 음. 있고, 이건 둘다 섞여 있고, 네. 또 이제 동만 있는 것도 있어요. 음. 뭐 가격이 조금씩 다르겠죠? 네네. 그래서 이제 그 얇은 입자들이 그 금속 표면에 이제 그. 살짝 달라붙는 거네. 걔네들이 이제 가서. 비어있는 곳이나 이런 것들을 네. 좀 메꿔줘가지고 네. 전도율을 더 좋게 해준다 음. 아, 뭐 이게 원리더라고요 에이. 컨택트 인핸서, 인핸서 그래서 인핸서. 근데 이게 또 이제 또 산화를 또 이제 방지해줘서 뭐 아, 이런 네네. 복합적인 세 가지 음. 예, 뭐 장점이 있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 단자들의 보호 보호, 예, 보호를 위해서 쓰는 걸로도 어, 확실히 효과는 임단이고, 있, 예, 네. 의미는 있을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건질 뭐 <웃음> 변화가 있을 거다, 음. 없을 거다라는 얘기는 사실 지금 좀 조심스럽기도 한데 아직 저희도 아직 들어보지 않았기 때문에 네. 잘 모릅니다. 음. 세팅만 한 다음에 적용하기 전에 한번 네. 녹음을 받아보고 적용을 한 후에 녹음을 받아보고 음. 차이점은 오로지 네. 이걸 발랐냐 안 발랐냐 요거밖에 네. 없죠 그렇습니다. 일단 녹음 받아놓고 시작점 똑같이 해서 이제 네. 세팅을 해놨고 음. 들으면서 한 명이 이제 좀 컨트롤 해주고 네. 한 명은 이제 좀 열심히 잘 들어보고 네. 차이가 있나 일단은 저희가 접점개선제를 바르기 전과 후에 녹음파일을 저희가 파형을 뒤집어서 한번 확인해 볼 거예요 뭐냐면 원래 같은 소리는 파형을 뒤집었을 때 소리가 아예 안 나야 돼요 그리고 이게 아날로그 기기다 보니까 아무래도 항상 안 나지는 않고 뭐 소리가 조금씩은 새어 나오기는 해요 근데 이 소리가 뒤집었을 때 소리가 많이 새어 나온다면 이거는 확실히 다르다고는 할수 있거든요 네. 네. 그렇죠. 그래서 일단은 지금 녹음한 파일의 <웃음> 소리를 뒤집어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역사. 하나는 지금 완전 역사는 해놓은 거고 네네. 어, 그냥 같이 틀어볼게요. 네. 네, 한번 같이 틀어 볼게요 네. 저희가 좀 들리죠? 카메라로 보실 때도 이 소리가 들리실지는 모르겠는데 실제로 소리가 나고 있고 저희가 이제 엔지니어 입장에서 판단했을 때 역상에서 저 정도 소리가 난다고 하면 이거는 소리가 다르다고는 할수 있어요 역상을 하게 되면 소리가 아예 안 들리는 것에 가까워야 되는데 지금 소리가 꽤 많이 새어 나오고는 네, 있어요 이 정도면 사실뭐꽤 예. 예. 나는 거죠 예 이거는 뭐 다른 프로세싱을 거친 소리다 라고 할수 있는 정도로 음음. 소리가 나고 있습니다 그럼 저희가 일단은 AB 테스트를 한번 해볼까요? 네 예. 실제로 이렇게 Now I can get away 네 들어봤습니다. 어떠세요? 어 제가 이제 지금 들어봤을 때는 어, 큰 변화가 있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표면상에 뭐 저역이 단단해진다든지 이미지가 네. 넓어진다든지 하이가 더, 뭐더 브라이트해진다든지 음. 더 선명해진다든지 네네. 무거워진다든지 가벼워진다든지 미드렌즈가 나온다든지 음. <웃음> 뭐 이런, 이런 네. 변화는 아닌 것 같아요. 네네. 이제 좀 차이가 좀 느껴졌던 거는 백그라운드에 그더 그, 그, 그, 깨끗해진 느낌? 아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뒤까지 더 들리는 느낌? 처음 음. 들으셨던 거랑 두 번째 들으셨던 것 중에 네. 어떤 게 바른 걸까요? 그게 기억이 안 나요 아 그런, 그런 게 이제 아 바른 게? <웃음> 네 바른 게 어떤 거 그러니까 이제 다시, 다시 들어봐요 <웃음> 그걸, 그걸 아주 <웃음> <웃음> 얘기를 해주죠 <웃음> 네. 빨리 빨리 다시 들어볼까? 다시 얼른 얼른 다시, 다시. <웃음> 네 다시 들어보고 오셨습니다 네 다시 들어봤어요 좀 어, 피곤해지신 것 같습니다 아, 그 사이에 피곤해지네요 <웃음> 네. <웃음> 어떠셨어요? 이 컨택트 인서를 적용을 했을 때 느껴졌던 좀 차이점 굳이 찾자면 백그라운드 이미지가 좀더 더 밝아진 느낌? 뒤가 네네 어, 더 깨끗하게 들리고 전반적으로 약간 시원하게 들리는 느낌 네네, 조금 되게, 시원하게 네 조금 시원하게 들 그런 네. 차이점은 좀 있긴 있더라고요 음, 그러니까 저는 약간 어택이랑 서스테인이 조금 명확해진 느낌적인 음, 느낌? 음. 그런 기분이 살짝 드는 것 같기도 하고 네. <웃음> 네. 근데 여러분 진짜로 이게 엄청 큰 차이는 아닙니다 그냥 살짝의 뉘앙스 차이 정도? 그것도 저희가 엄청 막 무슨 차이가 있을까라고 막 초집중해서 들으니까 조금 그런 차이가 음. 있나 라는 정도지 음, 음, 음. 얼핏 들으면 그게 무슨 차인지 진짜 모르고 넘어갈 정도로 차이는 되게 미미해요 근데 어찌됐건 계속 반복해서 들으면서 저희가 차이를 좀 구분을 하다 보니 네. 구분이 뭐안 되지는 않으나 네, 미세한 진짜. 차이들이 좀 있다 네. 네. 근데 만약에 지금 한번 발라서 그랬으니까 다른 쪽또 바르고 네. <웃음> 이렇게 계속 바르면 효과가 사실 극대화되진 않을 거예요. 케이브 많이 바꿔보진 않겠지만, 네, 네, 네. 케이브 뭐 하나 바뀌었을 때 느낌이 좀 차이가 크지, 네, 네, 네. 다 바꾸게 되면은 오히려 <웃음> 헷갈리기, 네, 헷갈리기, 시작하면, 헷갈리기 시작합니다. 네. 뭐 좋다고 말하기도 애매해지고. 네, 그렇죠. 음. 그때부터 진짜 헬게이트죠. <웃음> <헬게집니다. 웃음> 네. 사실 이런 제품들 같은 경우는 뭐 이제 뭐 적용을 했을 때, 아, 이 네. 사운드가 좀 드라마틱하게 뭐 음, 좋아질 거야. 음, 음. 이런 기대보다는 음. 어, 이걸로 인해 가지고 내가 사용하는 지금 시스템의 전체적인 뭐 신용도가 아, 상승한다 네. 내가 사용한 이 시스템이 믿을 만하다 이런 네. 뭐 거를 개선하는 목적으로는 참 좋은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어쨌든 그 단자 같은 거는 소모품이라서 그쵸, 소모품이 네, 시간이 지나면 어쨌든 문제가 생길 수 밖에 없는 부품들인데 접점개선제 한번 이렇게 발라 가지고 뭐 좀더 보호가 돼서 뭐 오랫동안 기기를 유지하면서 쓸수 있다거나 뭐, 뭐, 뭐, 그런 그치, 뭐 그런 면에서도 뭐. 의미가 좀 있을 것 같고요 네. 그 다음에 저희 뭐 채널 보시는 분들 뭐 이어폰이나 헤드폰들 많이 쓰시니까 그 이어폰 단자 쪽에다 이렇게 살짝 발랐을 때도 효과가 좀 있을 것 같아요 네 뭐, 설명서에 보면은 네. 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뭐 모든 접점에는 다 발라줄 수 네. 있다라고 적혀 있어요. 네. 심지어 자동차 배터리. 아, 자동차 배터리? <웃음> 아이 회사가 네. 나노텍이라는 회사인데 네. 사실 오디오 쪽으로도 제품들을 많이 개발하고 생산하는 회사인데 네. 뭐 자동차 용품도 많이 개발, 네. 개발하더라고요. 저 네. 그냥 전기가 통하는 데는 그냥 무조건 <웃음> 바르면 좋아진다는 차에 한번 발라봅시다. <웃음> <웃음> 근데 이제 그런 것도 있어그차 튜닝하는 거에서 전기 튜닝하는 것들도 꽤 있더라고요 아 접지 튜닝 그렇죠. 뭐 접지 튜닝 네, 뭐 접지 튜닝잘 모르겠는데 있고. 네, 네 들어본 바인데 뭐가 계속 아 안정적이 아, 되나 좀? 기분이가 기분이가 <웃음> 기분이 굉장히 좋아집니다 깜빡이도 <웃음> 잘 들어오고 뭐 엔진 음. 내가 뭐 이렇게 연비가 좋아진뭐 이런 얘기를 어디서 본거 같아요 음. 저도 접지 튜닝을 했거든요 제 차에 네, 네. 네. 네. 지금 차? 네 지금 차에 오, 네. 접지 튜닝을 하니까 아, 시동이 좀잘 걸리긴 해요 아 그래요? 네. 왜냐면, 제 차는 좀 오래됐고, 그쵸. 예, 워낙 좀. 제 차도 오래됐어요. 아, 그죠. 접치. 그, 전기 관련된 문제들에 대해서는 사실 굉장히 논쟁의 여지도 많고, 그쵸. 그 효과에 대해서 사실 뭐 체감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못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래서, 어, 저희 채널 보시는 분들만큼은 논쟁에 휩싸이지 마시고, 그냥, 호기심으로 한번 해보시겠다. 라고 하면 적극 추천. 하지만, 이걸 가지고 뭔가를 효과를 꼭 봐야만 직대이 풀리겠다. 그렇다면 하지 마시기를 네, 추천드리겠습니다 네, 네, 네. 약간의 자기 만족을 위해서 쓰는 그런 보조개선제 네, 네, 네, 그 정도로 생각하시면 좀 좋을 것 같아요 이거 가지고 갑자기 막 시스템이 엄청 좋아지고 이럴 것 같으면 다 이걸 쓰지 않겠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 것보다는 본인의 기분이 향상과 어, 보호받고 있다는 그 느낌 네. 내가 내 기기를 사랑하고 있다는 음. 그 느낌 <웃음> 그런 거를 향상시키기 위해서 같이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오늘 저희 방송 여기까지 마치도록 하고요 오늘도 저희 방송 보시고 좋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빨간색이다 오. 사용하기 전에 네 파워를 끄래 아 <웃음> 당연한 얘기라고 했어 적용한 후에 Make sure to reconnect the disconnected connectors before the power on make them sure again 꼭뺀 커넥터를 다시 연결 당연한 거야 <웃음> <웃음>